이런 이런 영어 표현이 있거든요 Don't wait to buy Buy and wait 꼭 타이밍만 보시면 아고다임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장기적인 투자 되게 안전한 투자가 이럴 때일수록 좋은 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기간에 따른 뒷바짓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응. <웃음> 아니죠 여기가 땅간만 밀리언 달러를이건 실제로 지금 여기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데가 좀 재개발이 도 빨리 사람들이 아, 계단 올라갈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빨리 돼라 재개발 <웃음> 어 저는 그때 놀랬죠 아! <웃음> <나는> <웃음> 투자를 했는데 그죠?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? 다들 막 너도 내 편이었구나 라고 해서 막 끼얹고 막 <웃음> <귀엽고> 그랬어요 <웃음> 실제로 네. 팍 팔리니까 되게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곱하기 엄청나게 포텐셜 갖고 있는. 일단 저좀 남으세요. 네. 저랑 같이 좀 네. <웃음> <웃음> 같이 얘기 좀 해보고, 예, 이거 같이 찾아가 봅시다. 이렇게 해주시고. 아, 으셔 감사합니다.